오늘 그 백신을 맞는 날이 어제부터 이제 안센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요월 1일에 센 백신 신청을 완료를 했거든요. 백신을 맞고, 토요일 1일, 주말 동안 이틀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11시 42분이거든요. 제가 백신을 12시부터 예약을 해뒀습니다. 그러은 백신을 맞고 카메라 끼겠습니다. 15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요 주사 통증이 그 어릴 때 봤던 그 독감주사 정도 통증이에요 뭐그 이상은 아프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쉴 겁니다 쉬면서 백신 이상반응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현재 시각이 6시 9분입니다 백신을 맞은 지 이제 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면 피곤하기만 해요 피곤하기만 하고 뭐, 열이 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은 다른데 어 굉장히 아플 거라 생각을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어 36.7도입니다. 굉장히 정상이죠? 보통 백신을 맞고 8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열안 나고 팔은 예, 팔 쪽은 약간 좀 욱신욱신 거리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외에는 큰네몸의 변화는 없습니다 음, 현재 시각이 8시 38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하는 이제 마이 8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몸 상태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조금 피곤한 정도? 아직까지? 예. 체온을 재보자면 아직까지도 정상 체온입니다 일단 지금 팔이 조금 더 묵직해졌어요 약간 좀 근데 몸이 더 깔아앉는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타이레놀은 아직 안 먹고 있거든요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다 현재 지금 11시 3 2분이니요 접종한 지 이제 거의 1 2 시간에 다 달았는데 아네 지금 몸이 점점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몸 몸이 좀 쿡쿡 쿠시기도 하고 지금 머리도 지금 지끈지끈 하거든요 귀를 재면 37.1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몸도 상당히 지금 네. 지금 깔아 앉았고 어, 한숨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각 11시 34분 타이레놀을 먹고 네. 잠을 자고 겠습니다 12시가 오전 8시 46분입니다 접종을 한지 이제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밤새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막 누가 발로 밟는 것 같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정상치원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지? 아 근데 밤새 너무 아팠어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제대로 새벽 반 5시에 겨우 좀 묻혔나? 좀더 자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1분입니다 걱정하고 하루하고도 이제 2시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일단 어네 어제 밤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막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선 근데 이제 몸이 아직까지는 좀 무거운 상태라 오늘 하루 정도 조금 더 경과를 보면서 타이레놀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제 자기 전에 하나 먹고 자고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타이레놀이 일어나서 두알 먹었거든요. 새벽 한 4시쯤이었을 것 같아요 좀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다시 한번 몸 상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각 6월 13일 오전 12시 27분입니다 지금은 몸이 매우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열도 안 나고 약간 몸이 피곤한 거 말고는 Um,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 몇더 상태를 한 번만 더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걸 보통 할 때는 이제 집에 <웃음> 이제 영화를 볼때빔 프로젝트를 틀 때만 지금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이 정도 인거 보면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상태인지 <웃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몸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백신을 맞은 지 이제 36시간 하고,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고, 컨디션이 그렇게 100% 회복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첫날 백신 맞고, 밤을 생각해보면, 은 잠도 굉장히 잘잤고요 지금 열은 하나도 안 나요. 더 지켜보지 않아도, 아니, 뭐,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지켜보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뭔가 편안합니다. 이런 심적인 안정감 때문에 맞은 게 되게 크거든요. 아무튼 항체 생성까지 한 2주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려야겠죠. 첫째 날 밤에 굉장히 아프다. 어, 두 번째 날부터는 괜찮아졌다. 타이레놀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어, 피자시켜먹어